김진영 사장님이 이렇게 준비를 아, 하고 있으면 아, 제가 방지역가은 네, 아, 순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벗치면서 아, 아, 준비를 어, 안 두고 찌렀던 사진이 요 저에게는 진짜 예진진 아, 사진을 올렸었는데 아, 아, 김진영 사장님은 대신에 허리를 올렸어니 저한테 나온 되게 어, 꿈같은 사진이여가지고 아, 사진 아, <웃음>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제가 벌써 이렇 사업한지 9개월 차에 적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왔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어, 삶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전에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에 근무를 했었고요. 어, 제가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의 항상 동료들은 뭐 카이스트 박사 출신 그리고 회외 출신 박사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떤 그 욕심이 많은 제가 뭔가 돋보이기는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항상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으나 저의 성과는 항상 저희 윗분들의 성과 이렇게 고스란히 갖다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멘탈을 열심히 들고 열심히 근무를 해왔었고요. 어... 저의 또 다른 여자 선배들을 보면 항상 뭐 육아휴식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누구의 엄마로 돌아가고 많은 그런 분들이 많아서 회사에서는 제 롤모델이 되는 분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고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사실 <웃음> 제가 28살 나이에 스티어리스를 준비를 합니다. 스티어리스를 하면 세계 여행을 제 마음대로 항상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어, 그런 노력의 나이로 되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 예쁘고 꾸미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고 어, 투잡으로 먹기로 뭐 해서 샵에서 근무를 해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퓨전, 저건 퓨전 중식당인데 지인이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할때 같이 오픈시키는 멤버로 해서 참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제 일을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김진경 선생님과 결혼한과 동시에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어, 이곡의 태백에서 당일 바로 공수한 플러스 등급의 특수 부위에요 이거는 살집살고 갈비살인데 <웃음> <웃음> 이걸로 제가 배우려고 마장동에서 한달 넘게 직접 끓여 <웃음> <끈팔> 가지고 청국일를다고 <소고기를 웃음> 이런 걸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아무 상상하기 좀 힘드시죠? 이렇게 <웃음> <웃음> 운영을 하다가도 뭔가 계속 2% 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이때는 이제 저 혼자 운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 좀더 키우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건 많았는데 혼자 영양으로는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아서. 저는 또 다른 아이템을 항상 찾았었고, 그래서 진경 사장님과 함께 이제 낮 생활에서 밤 생활로 들어가는 술집을 운영하게 돼요. <웃음> 술집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매일 취객과 수, 취객을 상대해야 됐고, 그리고 미성년자를 맨날 색출해내야 됐고, 그리고 먹취 손님들을 찾아서 진짜 혼자 동네 동네에서 해야 했고, 면장 떡 먹, 어, 먹티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먹티. 경찰이 오면 그거를 잡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 현장 보존을 해서 제가 면장갑을 끼고, 그거를 지문을 그대로 떠서 경찰서에 가서 항상 어. 이제 신고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게 진짜 경찰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리더라고요. 많이 벌리는데, 이게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음. 그런 그러니까 되게 허무함과 허탈함 이런 게 공허함이 많이 생기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비싼 매장을 그냥 던지고 저희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찾았던 아이템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어플인 앞에 있는 우리 매장이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게 됐어요. 우리 어, 옷가게 하면 되게 고상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웃음> 그쵸 예쁜 여주인이 앉아서 가, 되게 편안한 일일것 같았지만 사실상 어, 쇼핑몰이랑 우리 쇼핑 아 어, 우리 매장 같이 하기는 술집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밤에는 동대문을 가야 되고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 술집 할 때는 밤에만 일했지만 <웃음> 이번 <웃음> 일을 밤낮 계속 주문을 하니까. 당연히 돈이 그렇게 내가 권리 소득처럼걸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배로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항상 저희의 습관처럼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헤맸었는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어 저한테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을 계속 <웃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동대문에 계속 밤낮 없이 다니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안좋아어서 피부과 가려고 한 3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놨는데 저한테는 휴일도 허락되지 않았고 그 1시간을 짬세서 피부과 가는 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만 계속 하고 있던 찰나에 계속 스폰서님 오셔서 저한테 사업적인 어떤 기회를 말씀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뉴스킨을 알게 된 첫날 회어가입라고 그래. 스타트업 스쿨에 첫날 바로 초대돼서 참석하게 됐어요. 어... 시스템을 이렇게 제가 스타트업 스쿨에 나왔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써보고 싶어서 궁금해서였던 이유도 있었지만. 어떤 저한테는 항상 사업적인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뉴스킨이라는게 저한테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뭔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마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던 스타트업 스쿨은 저한테 새로운 길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연락하면 아나 사업체 여러개 운영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일상 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저는 뭐 저한시간의 자유주차 허용되지 않는 일 중독의 자영업자였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저희는 일 안하고 벌수 있는 권리 소득을 찾았고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해보고 땅 투자도 해보고 아파트 투, 투, 투, 투자도 하고 무인샵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도 하고 계속 이런 아이템으로 눈을 돌려서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알게 된게 이제 그 다음 뉴스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잘때도돈 벌고 싶은 그런 아이템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런 아이템도 잠잘 시간조차도 없이 <웃음> 바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의류 쇼핑몰을 하면서 한달 정도의 영수증이에요 음. 어, 저희 거래처는 한 100여 개 정도가 됐고 어, 한 달치 영수증을 모으면 한 천여 장 음.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또거래처별로다 모으고 또 금액을 다 따로따로 분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짭짤 잡는 시간에는 항상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처리한다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잠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뉴스키이라는 사업적인 아이템을 제가 알아보고 선택하기를 했으니까 어 이렇게 제품을 써봤어요. 확실한 아이템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한 아이템 맞죠? 맞아요. <웃음> 그래서 저희는. 어, 회사에서 주는 어떤 그런 제품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받고 그리고 직접 체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체험하면서 서서히 뉴스킨이라는 문화에 젖어지게 됐습니다. 어, 투자 투적, 당시 투자이었던 저는 최고로 집중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스타트업 스쿨이었고요. 어,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알게 된 첫날부터 스타트업 스쿨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스타트업 스쿨과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했던, 했더니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1계 학생에서 부담임쌤으로 <웃음> 이렇게 승급을 해서 저도 나름 도움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음. 집중했던 이유는 우리 사업으로, 사업적으로 만났으니까 뭔가 빨리 성공하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저희 스폰서님이 해주셨던 세미팅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가서 하나씩 복제를 해보고요. 그리고 항상 행사장이 있으면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는 기회도 잡으려고 항상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 내가 단순히 시스템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입장보다는 뭔가 내가 이 시스템은 내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스텝이라는 역할까지 주셔서 이제 내가 어떤 이 시스템을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으로 어, 점점 그 그릇의 크기, 생각의 크기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못했던 게스포전일 밀착이었어요. 저는 자영업 때도 그랬지만 그냥 저 혼자 잘하면 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밀착을 참 못했었는데, 스폰서님 밀착을 하고 나니까 사업이 되게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빠박이 이분이, <웃음> <웃음> 사실은 오모의 폴드로 만났고, 약간 조폭 같은 분이었는데, 스폰서님이랑 같이 워크인 데모을 시켜드렸어요. 바위만 한 손으로 갈반을 이렇게 하시고. 되게 아. 아. 아. 아. <웃음> 둘이 손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을 꼭 잡으면서 긴장을. 아. 이렇게 제품 파사지도 못하고 그냥 안녕이 가세요. 그래서 나는 로 이렇게 무서워서 뒷모습 사진을 아. 찍요 <웃음> 그리고 요즘 대세가 또 두피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또탈모쪽으로도 열심히 해서 한번 내가 이 두피시장을 잡아보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뷰티 클래스, 청나의 자신은 홍익어 스폰서님께서 열심히 운영 중이신 뷰티 클래스도 복제해보고, 그리고 파라솔 폴드도 스폰서님들의 후원으로 복제를 하고, 그리고 또 TRIT 체인지를 어, 달성해서, 어, 또 회사가 주는 기회도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으로 제가 또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됐어요. 어,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복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시스템에 집중하고, <웃음> 시스템 집중하고 오래 했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똑같이 복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실들이 열심히 나오시고 또 점점 시스템에 집중하시는 보림도가 높아지셨어요다시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어, 또 파트너 사장님 후원을 위해서 진짜 이날 최강의 팀웍으로 저희는 어, 훌륭한, 훌륭하게 행사도 끝내, 어, 끝내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어떤 중심이 되고 싶었다면 이제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이런 시스템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울컥하고 뭔가 진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웃음> 유스인 사업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어요 네. 우리 평생 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이런 이상한 포인트를 빨리 복잡해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 <이런 웃음> 좀 일적인 건 빨리 복잡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웃음> 포인트가 또 저희네 잘 <웃음> 맞아서 되게 재밌게 사업을 맞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뮤스컬 사업을 하는 Y 중에 하나인 가족, 저희 시아머니 친정엄마,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호주에 있는 언니. 이렇게 다 지금 열심히 사업을 알아보고 있고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장력 장경옥 수고자님처럼 온 가족이 다 함께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되게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웃음> 이마를 조금씩 노출하시면서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안해서 놀랬어 저희 시아버님 이마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날 부천 LOI스쿨에서 어 장미수선생님이 올리셨던 사진이에요 어 이거 보면서 어 쌍토리니 나도 쌍토리니 가봤는데 파리? 나도 파리 가봤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사진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어. 다른 점이 있어서 되게 뭔가 가슴이 음. 이상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되게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혜택으로 이티말리트 트립이라는 걸 혜택을 누리시면서 엄청 행복해 보이시는데 저희는, 저희도 나름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 뒤로 이 사진 내면에는 어, 카드값과 <웃음> 그리고, 그리고 해지된 적금통장과 <웃음> 이런 것들 때문에 또한번 여행 갔다 오면 다시 또 현실로 돌아가서 빠듯하게 살고 또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이런 게 어, 나도 이제 조금 내가 진짜 누리고 싶은 여행 이런 거 자유롭게 하고 싶다. 아무런 돈 걱정하지 말고 진짜 저렇게 가족들이랑 되게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나주토요일에 정말 많이 뛰더라고요제 어, 목표는 지금 파리0대 그리고 방콕트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스폰서님들과 함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뛰고 있고 만약에 진짜로 저 혼자였으면 아마 도전도 못했을 거고 이걸 해내리라는 생각도 아마 못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구름 미팅 때몇달 어 전이었는데 장미옥 수아님께서 이걸 올려주셨던 거예요. 저는 계속 그 뒤로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2019년 사사로 감정 발견해놓고 성공하고 시다 네, 저희 모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성공하려면 나부터 홈스토리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성공과 성장을 돕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